인간과 죄의 5권, 17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와가 시험에 빠지게 된 이유 가운데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첫 창조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인격적인 사랑을 받고 <웃음>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인격적인 사랑을 주신 이그 까닭은 그리토의 그,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그 충만한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일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초창조 때. 그 사랑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아주 전능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신데,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인간을 지으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셨으니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어, 그 사랑을 <웃음> 잘 구유하고, 그, 그 사랑 안에서 더욱 그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애틋하게 그 사랑을 이루려고 했어야 했는데 선악과 금령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타락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의 차원에서 또 하나님의 권리의 차원에서 그 선악과 금령을 해석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거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재료와 소재를 주셨고 그렇게 능력도 주셨는데 그것을 다 허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변함이 없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게 변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안 변하시죠. 그 완전한 사랑을 변치 않는 사랑으로 보여주셔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순히 그런 지적 인식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정서적으로도 그 안에서 진짜 부여해지고 충만해져야 되는 책임이 있고 마땅한 책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인격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그 도덕적 주체로서의 그 사람의 법적인 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다 거기에 함이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격, 인격 그 인격적인 사랑을 받은 건데 그걸 무의식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분명한 의식 가운데 그거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랑을 구유해야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사건하고 오늘 우리 그리도 안에서 이제 재창조되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진짜 그 사랑을, 어, 지식으로만 아니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걸 누려가고, 그것을, 그, 주님이 뜻하신 대로 자신의 의지를 움직여 나가는가, 진짜 그 사랑을 더욱 돈독히 하고 그 충만한 대로 나가려고 하는가? 거기에 온 정신이 팔려 있는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시 응.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얼마든지 사, 사실 죄가 없을 때에도 그렇게 타락을 했는데 지금은 뭐 죄가 몸에 누덕누덕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또 목숨을 다해서 그걸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 주님이 주신 사랑이 그렇게 부족한 거냐? 주님을 진짜 사랑, 아까 우리가 뭐, 저 세찬송가 9 85쪽에서도 읽어, 저, 불러봤지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연약하지만, 그, 창조하신 자의 형상으로 재창조를 받은 자로서, 완전한 대로 나간다. 그 지식, 지식과 정서와 의지가 더 충만한 대로, 그리또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대로,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 거죠. 그게 안 되고, 우리가 성경을, 얼마든지 성경은 논리의 체계고, 진리의 체계이기 때문에, 틀이 있어요, 고유의. 자증적인 진리로서 고유의 틀이 있어요. 그 틀을 가지고, 그건 배우면 그대로 정보니까, 그 배우면 그대로 전할 수는 있죠. 근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지식을 받고 누려가는가? 그거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진짜 내가 주님 한분 아니면 내가 살지 못 살겠고, 그렇지 않으면 내 가치관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같이, 같이, 가치, 참다운 가치를 내가 그 보아를 발견했으면 다 팔고 그거를 살려고 하는 정서가 있어야죠. <웃음> 그, 그, 그런,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이미 넘어져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죠. 아예, 접근도 못해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진짜 주님의 가치,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은 안 변해. 이게 아니고요. 주님은 주님을 본 사람 받은 그, 그분과 그 만난 사람은 달라진다. 수가성 여인한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우르르 몰려갔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너 네가 전한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삶의 가치를 알고 확실히 믿는다. 이런 태도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누구 누구에게든지 정보를 받아서 그렇게 소식을 듣고 나올 수 있지만 진짜 주님을 <웃음> 만나서 그 사랑을 알고 이제는 아 완전히 변화된 <웃음> 방향 전환이 된 완전히 분기점에서 이렇게 방향을 전대로 정 반대로 바꾼 그런 그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그 사랑이 아니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거죠. <웃음> 이게 전부 오늘 공부의 핵심의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그걸 더뭐 더 자세히 못 들어가지고 못 사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내가 그 그분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그분께 받은 사랑의 그 위대함과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오, 오게 되면 <웃음> 뭐 사람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하지. 5 0년뭐 평생을 그율법 학자로서, 성의관으로서 뭘 해도 모를 모를 수 있고. <웃음> 뭐, 예수님 당시 때에도, 우리나라 불과, 뭐, 저기, 백년 전만 해도 문맥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예수님 당시 때는 얼마나 더 많이 높았겠어요? 그 중에서 최고 상층의 엘리트들이라도, 엘리트들이라도 주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잣대로, 자기 안목으로 판단하고, <웃음> 자기 중심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렇다. 진짜 주님과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진짜 이전과는 전혀 가치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물론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경우들도 또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 그, 저기, 뭐 조나단 에드워드, 있지? 영적대 각동 시절 때, 그, 핏 버틀렛인가? 그, 저기, 여섯 살 먹은 애가 그 회심한 그런 기록도 봤잖아요. 진짜 회심하면 사람이 어린아이도 바뀝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랑으로 바뀌죠. 우리나라 초대교의 성도들이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쪽보금이 들어와 있고, 아직, 성, 와, 성 신구약이 다 번역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쪽복음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성경을 문자 그대로 그 수용을 해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신화하고 그 몇십 리길 뭐, 뭐 마다하지 않고 뭐그 뭐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하지 않고 다른, 다, 다른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믿는 것을 최상의 그 가치와 영광으로 알고, 그 뭐, 그렇게 공부, 저 성경 배우러 다니고 그렇게 했잖아요. 사경에 참석하고. 그게 어쩐 면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 사랑이고 처음 행위가 되는데, 에배소 교회가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그런 <웃음> 경고를 받은 것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그래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진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완전한 변화예요. 그 뒤에 뭐 엄청난 뭐 여기 이단 사설 물리치고 그 바른 진리 세우고 거짓된 것들 쫓아냈다 할지라도 이 처음 사랑을 버리면 아무것도 안. 이 처음 사랑 안에서 더 부요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뭐 남편이 뭐라고 해도 믿지 않는 남편이 뭐라고 해도 뭐 누가 주변에 누가 뭐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그리토의 인격화되고 그리토를 드러내고 오직 그리토를 나타내고 오직 그리토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 우리나라 지금 2022년인데 100년 전만 해도 여자들 이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성교사들이 와서 보고할 때 여자들 이름이 없어요. 어, 어디 댁, 누구 엄마. <웃음>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름을 붙여줬다 그러더만이요 예. 네. 이름을 주어 주. 그 뭐냐면 그 존재의 가치를 찾아주고 하나님 안에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그그 그, 그 인격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그 주님이 주님이 사실은 한국 여자들의 그 이름을 찾아주신 분이에요. 장본인이 주님이 그 100년 전에 불과 100년 전.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뭐 국가를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 압제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뭐 500년 동안 유교 문화 속에서 옴삭 달탁 못 하던 여자들인데 사회 활동을 하고 그 이름을 어 주님의 이름으로 드러내고 말 그 인격적인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저그 사랑을 잘 구현하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고 그 이웃을 위해서 산다.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아주 저급한 사랑. 그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이익을 챙기는 게 가장 저급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봤듯이, 내 이익도 챙기고, 하나님 사랑도 챙기고, 그건 가장 저급한 사랑. 이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도 이제 사랑 얘기할 때 부모의 사랑을 얘기하고, 부모의 아낌없는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얘기하는, 그게 이제 가장 근사치가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희미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의 모습이 될수 있는데 그 완전한 건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것 인격을 갖추게 하시고 이제는 그 정상한 인격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하게 하신 것 이전에는 자기에게만 꽂혀있고 자기 중심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했던 그런 존재가 이제는 철저히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보면, 교회 생활을 몇십 년씩 해도 한 번도 주님의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정보로만 알고, 그냥 이해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랑을 안 한다. 그 사랑을. <웃음> 철저히, 그, 자기부정을 하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다. 그리 또를 통해서 받은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이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완전히 재창조가 돼.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뜯어고친 사람이 아니고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리 또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처럼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토 아니 새로운 피조물 그 의와 진리의 지식에서 <웃음> 그 거룩함의 완전한 지식으로 소유한 그런 존재 이건 그거는 잘 몰라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아, 이젠 사람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갑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함을 받아서 그 완전한 대로 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 사람이 된 거죠. 이제.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 이전에는 조건부적인 사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건 없는 사랑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토를 통해서 그것이 그 높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육시 낮아지실 때그 친히 그 낮아지심의 사랑 우리를 찾아오심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그 형상 피조물의 외적인 그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그 사랑을 신인으로서 그 일을 다 감당하셨다. 그건 사람이, 사람의 지혜, 철학자의 지혜로도 모르는 거고, 관원의 지혜로도 모르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수 있는. 거예요. 성신의 역사로만 그리토의 그 낮아지신 사역을 힘입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그,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1, 1분 1초라도 그 사랑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구현하고 살고 싶은 그런 소원과 욕망이 있죠. 그 선한 그 욕망이 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 에, 그런 사랑이 진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첫사랑이고 처음 행위가 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그분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그, 그분이 보고 싶고, 어, 그런, 그런 심정이 있나? 그냥 미직지근해가지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에, 뭐좀 많이 알고 있는 건 같은데, 속은 눈이 멀, 멀고 아니 헐벗고 그런 상태가 아닌가. 늘 생각을 해봐야 돼. 아무도 없어도 사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어떤 지경에서도 그 <웃음> 사랑을 알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는 거죠. 아무튼 주님이 낮아지셔서 그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높아지신 것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제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 이것이 진리 아니 응. 그 합리주의자들이나 과학주의자들, 뭐, 현대, 어, 그, 종교적 그런 관점을 가진 그런 존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그 성신으로, 죄, 죄성신으로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그것을 위해서, 어, 일생을 살고, 그걸 위해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어,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와 공통 분모가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렇게 하신 거죠.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을 힘이 주시고 이제 그, 그, 그 신인으로서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생생한 현실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사실 역사의 그 역사 위에 생생한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뭐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제시됐는데 예언적으로 제시됐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 그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 되는데 그걸 그 경외하는 걸 나타냈습니다. 그 지혜를 아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경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거죠.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에 실제를 나타내고 산 거죠. 하나님을 알면 진짜 그 알미라고 하는 게 인격적인 관계로 하는 거예요. 그 그냥 신비적으로 감 감정적으로만이 아니고요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참된 그 지식이 아닙니까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데 <웃음> 성신의 지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웃음> 그 지식으로 알게 됐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없 <웃음> 그래서 뭐 이르하트 아도나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구약에는 그런 성격을 많이 띄었다 그분의 그 예표적인 역사 속에서 그 구약 종교의 특유한 표현법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신약에서는 단순히 경외라는 말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아가파우르한다는 말을 많이 써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도록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우리의 사랑이 예수 그리토에 대한 현실적이고 생생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 2000년 전에 그냥 어떤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한 청년 예수가 한그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지금 오늘의 현실에서 나, 나와 직접 관계되어 그분이 높이 되셔서 나를 말씀과 성신으로 지도해 가신다. 이걸 생생한 현실로 아는거죠. 그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고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그 생생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 내용이 없는 거는 맹목적인 사랑, 광신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되지만 내용이 확실히 있으면 그것이 과연 그렇다는 것을 내가 온몸으로 느끼고, 그걸,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걸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아요. 시간이나 물질이나 정, 정, 정성을 다 들여도 조금 더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더 못한 것이 아, 안타까운 거지. 그,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세워주고요.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식적인 정보뿐만이 아니고, 정서적인 정보도 제공하는 것. 지식적인 정보는 뭐 얼마든지 그, 그 틀로 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사랑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그, <웃음>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진짜 다른, 함부로 말, 말하, 말하지 않는다. 입술로만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 <웃음> 진, 진짜, 그, 어,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음> 그런 그리 도 안에서, 그런 생생한 사랑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초태가 옮겨진다고 하는 분명한 경고를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나오듯이 다음으로 그리토에 대한 사랑의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눈으로 봐야만 하는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고 보지는 않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그분이 그렇게 그립고, 그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 없어지고, 이게 아주 타성에 붙어가지고, 이골이 나가지고, 그, 그 무진무각해지면 그게 그게 사랑이냐 주님의 사랑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랑이거든요 아무튼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희미하고 막연한데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생생하니까 사랑하는거죠 그리토의 존재에 대해서 막연할 때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존재에 대해 명백하게 알아야 하는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존재를 만나고 보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전한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만나, 만나러 갔죠. 그러고 나서는 그,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정보로 알았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는 이제는 아 그분이 구원주의이고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시다 나를 구원할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데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고 그 사랑을 다 보이셨다 그걸 그냥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저절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웃음> 그래야 생생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념상 명백할 수도 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도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론을 우리가 알므로써 아그리도는 그런 분이다 하고 관념상으로 그리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인격으로서 그를 전부 접촉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리얼한 것, 실제적인 것이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할때 그리토께서는 <웃음>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어디서 볼수 있는가 하면 하신 말씀 가운데 알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높이 되시면서 그, 성신을 보내주셔서 너희들과 함께,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잖아요, 성신을. 성신을 통해서 깨닫고, 그, 주와 그리토가 되신 걸, 부활하신 주가 주와 그리토가 되신 것을 알고, 이제 그 삶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윤무상통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그, 음. 그런 완벽한 표적적인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말의 뜻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신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여기 어떤 일정한 공간을 점령하시면서 생생한 현실로 그의 존재가 명확하게 인지되어 있는 것에 대해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다고 가정하면 그분은 어떤 그리스도냐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약간 조직신학적인 표현인데요. 신이, 신으로서의 그리스도인가? 신으로서의 그리또라면 그리또의 신이실 텐데 그리또의 신은 곧 성신님입니다. 그리또의 신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신이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므로 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에 성신이라고 했다가 그리또의 신이라고도 했다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신님의 임재라고 하는 사실이 곧 그리또의 임재라고 한다면 그건 퍽큰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도 성신님은 임제하고 계셨고, 사역하고 어, 계셨습니다. 그리토께서 말씀하신 독특한 의미가 거기에는 그,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에 몸을 입으신 영화롭게 되신 그리토가 여기 앉아 계시냐 할 때, 지금은 영화롭게 되신 그리토는 주님 보자 우편에 계신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단시 신으로서 무소부재하다 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고 그건 <웃음> 신으로서 무소부재하다 하는 그런 <웃음> 어, 측면이 됩니다. 원래부터 이제 로고스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그러나 신인으로서는 한그 거듭난 그런 아,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난, 그 부활하신 몸을 잊고 나서는 그 물리적인 한 지, 지역에 그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함께 계신다고 할 때는 신인으로서 우리하고 와, 와, 와서 함께 계시는 건 아니고,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토께서 내가 그들 중에 있는이라 하신 것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같이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 되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세상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혹은 다른 일을 한다든지 할수 있는 것인데 그런 곳에 주님이 계시겠다 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조건 화에 계신다는 것은 그 조건이 엄격히 충당되지 아니하면 거기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초대를 옮기신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리셨다고 버릴 때그 에베소 교회가 초대로 옮기신다고 했을 때그 교회가 없어졌나요? 교회는 있어요, 껍데기로. 그러나 거기 그 신령한 주님의 몸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일이. 주님이 그, 이, 교회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한그 조건을 충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명목으로만 있는 것 뿐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명목상의 교인인 것 뿐이에요. 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신다거나 존재한다는 말은, 존재하는 존재하는 데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존재의 상태는 신이로서 어디든지 존재, 존재한다는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무소부재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인데, <웃음> 그, ubiquity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할다고할 때는 이제 로고스의 무소부재로 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영화로신 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자리를 비워 놓으시고 우리의 곁에 계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시가 없고, 그런 약속도 없습니다. 앉아 계시다가 가끔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앉아 계시다가 거기를 떠나시는 때가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이제 그렇게 오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육체 부활하셔가지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까지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 다 그런 조직신학적인 그분의 그 존재와 정체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자리를 떠나시지 않는 거죠. 세반이 순교할 때 예수 그리토께서 서 계셨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군데 앉아 있다는 사실은 물리학적인 법칙으로 무리일 뿐만 아니라 그걸 떠나서 성경의 법칙으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의 신으로서의 무소 어, 그 예수는 그 예수님은 신으로서 무소부재하시지만 신인으로서는 그렇게 할수 없다. 임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시류에 있어서 분명한 사실로 인지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그의 존재에 대한 인정하는 것으로서는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식 능력 자체가 그렇게 그 위대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우리가 알아보는 것 뿐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위대한 것을 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 그, 그러면 그,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사랑을 입은 존재로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흔적이 무엇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신 능력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죠. 성경이 자증적인 진리니까 얼마든지 그걸 배우면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적으로 정보로. 그러나 그걸 실제로 아는 거는 다른 겁니다. 음. 인격적인 생생한 임재로 나타난 내신 그의 모든 인격적인 실료 시료, 실료가 명확하고 생생하게 우리 앞에 있게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주님의 약속과 성신의 능력으로 그걸 확실하게 생생하게 보지 못했지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는 거죠. 누가 누가 그러더래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지옥 가기 싫으니까 이제 마지못해 인정하고 겨우 그냥 조금 뜯어 고쳐갖고 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다. 따 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의 임재의 실효를 느끼는 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처음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와 같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시료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 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그리토를 사랑하기 전에 중요히 생각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가 관념상으로 그리토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웃음>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나열하는 게 아니라 마치 옆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진정에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핍진한 절절히 절박하게 오는 그런 그리스도적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인식의 위치에 올라 있는가 그분을 진짜 이렇게 인격적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가 천지의 대주제이신 그분 그분이 우리의 종보자로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을 모를 때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그 사랑을 다 이루셨다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진짜 인격적으로 광대적으로 사랑하는가 애틋하게 그분 아니면 못살겠다 그런 절박한, 절절한 심정이 그런, 아주 그냥 그, 그분과 이렇게 하나가 된 그런 심정이 있는가. 그러한 영혼의 기능의 발이 위에 올라섰을 때 비로소 우리도 그리도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쏟아지는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분을 만난 사람은 그 창조주의 사랑, 구속주의 사랑, 심판주로서의 사랑,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만 이용하는 사람이야 그분이 얼마나 공의롭게그 아들 안에서 내 죄값을 물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런 사람이 죄를 다시 안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실현해 보려고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변화된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그리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그분을 마치 새로운 그런 신랑, 새로운 주, 새로운 그 메시아로 영접한 자답게 <웃음>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 않잖아요?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 볼때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슬그머니 시작되어서 아직 사랑이라고 할지 그냥 좋아하는 정도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지만 일단 열렬하게 사랑하는 상태에 들어가면 상대가 나를 사랑하든지 안하든지 그것을 떠나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초대교회에서 그 이름 없는 여인 유튜브에 보면 나니다 김세지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름도 없던 사람인데 그 어떤 그, 그를 전도했던 선교사 어머니 이름을 아마 붙여줘가지고 세, 세, 세지라고 했는데 세지라고 그 이름 한국 이름을 가지게 된것 같아. 요 <웃음> 그러고 나서는 그, 그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로만 하면 권위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자기 일 속만 챙기는 사람을 누가 그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3.1운동 당시에 기독교 인구의 1%가 안됐답니다. 그런데 여성 중에서 3.1운동 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었다. 여성들이. 남성들은 한 25%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그 1%도 안된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보였으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그 권위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다 주님을 안다고 그러고 그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데 권위가 없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속을 여전히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아주 저급한 사랑을 하고 열렬한 상태, 사랑의 상태에 들어가면, 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진짜 원수까지라도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또 정성을 다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정서라는 게 뭡니까? 지, 지성이 있고 정서. 정서라는 게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제 그 감정들인데 그 감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거예요. 그렇죠? 정서가 왜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어느 집안에 따라서 그그 그 사람이 어느 성씨냐에 따라서 그 정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 정서가 통일이 됩니다. 그 옛사람의 정서는 없어지고요. 새사람의 정서로서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그 모든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감정들이 그리도에게로 모아지니까 그 정서가 온전하게 그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진짜 주님을 옆에 놓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모시고 그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든지 희생해도 좋다는 확고한 열정의 위치에서 마음이 딱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를 사모하는 심정이 있는 겁니다. 그가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뭐 사랑한다고 해도 거리가 떨어지면 그 사랑이 시들시들해지지만 주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다 시공을 초월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가지는 마음이지만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그것이 열렬한 사랑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전혀 모르겠다고 할 수가 없 사람끼리도 알아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냥 맞이 못해 인정하고 그냥 홀수할 수 없는 관계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건지 알아야 사람도 살잖아요. 부부간에도 다 알아요. 이웃간에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존중하는 건지 나를 태워주는 사람인지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전혀 모르겠다고 사람이면 할수없는 짐승들도 그런건 아는건데 처음에는 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어떤지 모르겠다는 정도로 상대를 보지만 점점 주위에서 보다보면 그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친절하게만 나를 대하고 있는지 아,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헌신이 있기 때문에, 정성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마음이 보여지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벌써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얼굴에 그 근육 쓰는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반가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희미한 게 아닙니다. 사람 간에서 뭐 보여지는 것처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오셨으므로 과거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어떤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근거의 기억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얼른 논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의 사랑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늘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현저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도다. 예. 그런 위치에 올라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 강단의 설교로만 알면 관념으로만 알게 되지 절절히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사실은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 일이 있다고 합시다. 대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분 이상은 있을 겁니다. 부모가 되었든지 형제가 되었든지 배우자가 되었든지 자식이 되었든지 친구가 되었든지 누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나에 대한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런 실감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커서 공기 같아서 사랑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십시오. 최소한 우리는 공기가 있는 줄은 안, 예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지 인격적인 것임으로 공기와 같이 막연한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사람이 나를 사, 사랑하는 사, 그 사랑만큼 실감하지 못하거나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참,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명확한 위치에 있는지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IQ가 50 이하가 되는 사람은 그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요. 주님의 인격적인 사랑을또 100, 100이 있는 사람, 100, IQ가 더 좋은 사람들을 그 위치에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은 그 사랑, 그리토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다 보듬는 거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는 IQ 50 이하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거 별로 그냥 인정하지 않을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그런 사랑, 근데 그 사랑이 50 미아, 이하, 아 IQ 50 이하의 수준에서 만큼만 보여준 그 사랑이냐? 그건 절대 아니죠. 어마어마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놀놀 놀랄 그런 실제를못 느끼면 사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야 한다. 내 사랑을 바쳐야 할 뿐, 내 인생을 전부 드려야 할 뿐으로 인식해야 마땅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독론이 관념론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 사람. 인격 속에 기독론이 그냥 관념으로만 존재. 우리는 진짜 과연 그 보화를 내 가슴에 품고 그 즐거워하고 누가 보, 그분만 생각해도 웃음이 나오고 즐거움이 있는가 이 생각해봐야 돼. 하와는 그런 게 없어. 아무튼 자기라는 게딱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왜? 내가 권리가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나? 그게 서운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꼬이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막. 내 권리라는 거는 그리 또 안에서 그 사랑, 사랑을 실행할 그런 권리만 있는 것이다. 그것 즐겁게, 기쁨으로. 마지 못해 어거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 그런, 완전한 사랑을, 어, 떻게 해? 뭐, 천, 년연왕국이나 가서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주님은 멀리 계신 분. 그, 그분의 사랑을 알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흔들리질 않는다.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노예의 처지에 있거나, 예? 뭐, 전쟁 중에, 그 사랑을 구현하려고, 애쓰고, 그 사랑을, 그, <웃음> 나누려고 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웃음>